안녕하세요 목삼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업체에게 맡기기 전 적어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테리어를 맡기실 때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공사를 맡기시나요?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길 때 인테리어 업체의 전화번호와 이름 그리고 홈페이지 정도만 보고 인테리어를 맡기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그 정도만 알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셔서 진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적어도 한번 정도는 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더 많이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가끔씩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이 인테리어 공사 도중 업체의 증발로 인해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재시공 의뢰차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만 해당 업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중의 대표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대표의 이름이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나중에 공사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 대표와 문제 해결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테리어 견적서에 나온 사업자 등록번호를 인터넷 홈텍스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번째, 인테리어 업체의 경력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내가 맡기는 업체가 과연 몇년 동안 인테리어 디자인과 시공 경험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인테리어 업체의 말만 믿고 몇년 했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최소한 소비자가 경력을 알아보려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놓고 물어볼 수 없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인테리어 업체 의홍보수단인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시작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냐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인테리어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연도와 취득한 명의자의 이름과 업체 대표의 이름이 같은지에 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할 말이 많은데요. 아파트나 빌라, 실내 인테리어 경우 여러분들도 직접 인테리어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인테리어 업체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여러분들보다 인테리어에 대해 모르는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집을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정말 일 잘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기는 인테리어 업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세번째, 부실한 견적서와 계약서는 부실공사를 초래합니다. 흔히들 약식 견적서라고도 합니다. 큰 대단위로 철거배, 목공 200, 욕실 25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견적서는 소비자와 시공자의 같은 공사, 다른 시공을 하게 만드는 동상이몽 같은 현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단순히 싼 가격에 매료되어 공사를 진행했다가 한참 빠져버린 공사 내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일도 발생하니 꼭 견적서 내용과 계약서 약관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재하청을 주는 공사업인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명 커미션 공사라고도 합니다 물론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내가 A라는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했는데 B라는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공사에 대한 상담과 견적은 A라는 업체가 다 보고 견적가가 5천만 원이 나왔는데 B라는 업체에게 4천만 원의 공사의 진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 마진을 제외한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재나 인건비 활용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사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므로 만족할 만한 인테리어가 나오기는 힘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테리어를 맡기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가 홈텍스에 등록된 정상 사업자인지 조회해보고 내가 공사를 맡기는 대표의 이름과 동일인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인테리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자격의 취득 연도와 대표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고 사무실 주소지는 내가 찾아가거나 가본 주소지가 맞는지 주소만 있는 유령회사는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견적서와 계약서의 내용은 꼼꼼하게 자세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끝난 것 같지만 해당 업체가 시공을 할때 재하청을 줘서 수수료만 받는 업체가 아닌지 꼭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봐야 하는 세상이라 너무 각박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비자인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단순히 공사금액이 저렴해서 전화번호 하나만 알고 큰돈을 맡겨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도 커지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